나이 나 정도는 충분하다 생각해. 근데 뭐 <목이> 여기 경찰봉 아니야 이거? <목소리> 이거 <웃음> 이거 경찰봉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현우가 들고 다닌 거잖아. 누가 누가 앵앵 <목소리> 우는데? 올로 <어디로> 가야 되지? <목소리> 오, 오! <목소리>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우리 일로 가야돼? 아쟤 길치라 게이, 이 게임할때만 올라오지마 에랄 제가이 게임할때만 길치라 아 여깄다 안녕하세요 아유 팔아나 띠시셨다 여기 안에 있지 계게 계세요? 계계세요아 계시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이렇게 뛰어 우뛰어 주시면은 제가 너무 좋아서 몸소리 쳐버려요. 아유 깜짝이야. 티보 그게 시원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죄송어어어 스탑 스탑 어아어어어어어어어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들어어어어어어어어어들 I hear a boomer. 붐? 아 붐어라고? 어, 문좀 잡자. 어디 왜?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준비 소리오지게 들리는데? 어머머머머가터졌어어머머가터졌어어머머해머머 어, 머리, 뭐, 미안해 엄마. 머미머머 엄마 마머머야머머 주무시네. 어머머이머머머머머머머머머뭐머다머머머머머 엄마야 계세요? 계세요. 밖에 누가 있나는데?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가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이거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아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이오오 오오오 오어 에라이 어 피가 너무 튀긴다. 근데 어, 여기 어디요? 올라온다. 어유나 무서운데 먼저 내려가기. 미안해, 내려가 됐어. <웃음> 김이사 놈 됐어. 유독사 아니야? 아닌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챙길 거 없나, 여기? 뭐야, 이거. 아, 저거구나. 깜짝이야. 접착 폭탄인 줄. 놀러 가면 되나? 어어어! 뭔 소리야!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야. 어우, 야. 어이, 야. 누가 이렇게 격렬한, 어 아, 야, 침대. 오오오! 오 오, 오, 오, 소세지. 오. 오, 씨. 씨. 오. 어우어으어으씨발 입냄새 지리네 진짜 뭐..아 여기 계셨구나 죄송합니다 못봐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 게임 정말 오오오 엄마! 오호호호아야 원래 샷건 이렇게 별로 안좋아하는데 되게 재밌다 어어 오오. 오오. 재밌네 어 여기가 맞겠지 이 길이? <웃음> 아또 침뱉는애 나왔어. 오이씨 침뱉지 말라고 했지 니 입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난야난 시신 줄 알았지 안된돼오우야오오오 안 오 뭐야 뭐야 오 예아 오 빼빼 예아 오 예아 오오 오예 땡큐 루이스 오이샹 뭐하는 깜짝이야 루이스인줄 알았네 일로 내려가면 된대 계세요 계색 계색 계색끼 말고 계세요 잠깐만 나 힐펙 하나 쓰고 이거 쳐먹어요 이거. 어 문을 내가 닫아줘야돼? 아이샹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내가 내가 먼저 들었는데 왜 내가 먼저 아야 돼? 오 많이 잡았는데. 에오아 근데 이거 미친 줄 몰랐어요. <웃음> 너무 오랜만에 했나? 아나그 그냥 시친 줄 알았어. 그냥 총인줄 알았는데 위치더만뭐지나왜다 <웃음> 뭐, 최고의 플레이지? 근데 저 사실 이걸 래퍼 대잘 그렇게 막 못 해가지고 뭐야 맨날 oh, 쉬운 밖에 안 했는데 뭐지 디스코뭐 근데? 빵빵빵빵 빵. 빵. 빵. 뭐지? 아 이거 기부타신인줄 알았는데 진짜 나오는 거였네? 아 외면했거든요 사실? 디스코우 어디서 들리는데 설마 이게 이 게임에서 나오는 거겠어? 했는데 뭐야 이거 소방도 끼네? 아 이거 좀 탐나지? 띔비라! 와와 우후! 아우! 빠 미켜, 로마. 아이, 라이쌤. 지저, 그냥. 내려가, 내려가. 달려, 달려. 안녕하세요. 저만한 사람 보고. 인사. 어우. 꺼져. 이야, 서방도끼. 이야. 오, 씨. 오, 야. 미안해. 잘못 내려온 것 같아. 에이, 미친 척, 하고 어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에에손에 소세지. 언년이야. 야, 딱 언니, 나와봐. 야, 너냐? 니가 소세지 던졌지. 일로 와봐. 어, 저, 야! 쫄, 쫄았냐? 듬칫듬치내봤는데아 개신난 노래. 아니, 쟤 꼴봤는데? 아이돌 일로 와봐,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웃음> 내가, 뭐뭘 잘못했는데? 뭐 예전에 방송할 때 시청자분들이 알려주신 거, 막, 설정하고 그래서 그런가? 여긴가? 오 잘못 들었어요 어휴, 어휴! 어휴씨 깜짝이야. 이래서 혼자 다니면 안 된다는 거야. 어? 일로 가면 되나? 안녕하세요. 오! 아, 침 뱉지 마라! 아, 입는데 지리네. 아침 뭐 먹었길래, 씨. 침 냄새가 졌다고, 야. 으, 진짜. 야, 침 뱉는데 나와. 뭐야, 뭐야, 전투형 전용 라이프로디 있어? 어, 나이, 씨. 아, 씨, 이거지. 어이, 못뛰어다못뛰어다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 됐다. 어이, 어 Oh, no, no, n no, no. 나, 나 잘하고 있는 거겠죠? 나, 나, 괜찮은 거겠지, 이거? 기자라? 아, 근데 여자 속이 너무 무섭다. 위치일 것 같아서. 뭐야, 뭐야, 뭐야, 뒤져, 임마야, 얘랄. 낙세, 이 씨. 비켜, 비켜, 비켜, 비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야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 아 이미 죽으신 분이구나 죄송합니다 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터트려 오케이 오 야, 여기 칼들어 되겠다 일1이다 가자 뭐 어디 또 근접무기 있다는데 뭐지 근접무기 있다며 소방조끼는 뭐야 파이프인데 이거는 어나 여기 어두워서 싫어 안 가면 안돼 여기? 여기 여기가 꼭 어, 우리 최선이야? 못 참고 샀다고요뭘못 참고 사요? 뭘뭘 뭘 사? 레포.. 레포드? 여기.. 여기냐? 야마띠 띵비라 계세요? 아 여기 내 내려왔나? 아닌거? 게임 샀다요 어허. 아, 내가 어디로 왔지? 그, 가 여기가? 여기여가아닌가 같아 아여리 봐도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우는데? 아가야기지마라가 여기가? 여 덤벼! 덤벼라! 으아! 오오오오 야, 야, 야, 야, 야! 소세지! 됐어, 됐어. 야! 애들아, 준비됐어? 야! 울면! 딴타로 이제 섬안 줘! 아! 아. 무서워 무서워 미소! 무서워 무서워 미소워 h o u 어 w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 h o u t 어 i 어 h o u t 내가 t h o u t 어어 t h o u t without without without without w i 오 h o u t without w 오우 씨오잘 참았어 잘 참았어 잘 참았어 놈들이 옵니다 어씨발 마음에 주면 좀안된것 같은데 아이 비켜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 나 또지마 미친 것들아 아터터터터터터터어따 아따, 아따, 아따, 형형 형! 잠깐만! 아 안다 형형따 아따, 아따, 아따, 아따, 아따, 아따, 아따, 아따, 아따, 아따, 아따, 아따, 아부아 짱! 부따 짱! 따 아따, 아따, 아 어디는 누가 침 뱉었는데. 아, 언년이 약부터 침뱉니 일로와 봐. 아, 이거 있었네. 나왜 깐지나는 걸놔 두고 그거였냐? 아, 미안. 아팠구나. 똥똥똥똥똥똥똥똥 듬칫듬칫 아이 졸라 신나네 내격상 나 노래는 da 선택한 Emirates. 적 없.. 어! Oh. 게임이 <꽃 aide> 꺼졌어